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? 컨츠 그렇지. 자 그럼 접속사 일단 몇 개가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? 동그라미 쳐볼까? 네. 그렇지. 지금 두 개가 보이지. 그렇지. 대다고. 그렇지. Because 자. 그리고 나서 지금 대시 하나 저 아구리가 여기 있던 대단하이즈 관계대명사. 자 네. 얘까지 같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.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3개가 생겼지? 네 뭔가 느낌 오지 않아? 문장이 4개고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 혹시 뭔가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랑 비슷한 점 혹시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? 그냥 네, 그냥 무언가를 수식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맞아, 맞아 원래는 수식하는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뭐 할까? 서로 문장을 얘도 문장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?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. 꾸며주, 그렇지. 꾸며주면서 뭐 할까? 동시에 이어주는 거야. 자, 그래서 비슷한 점은 뭘까? 관계대명사 문장을 뭐 한다? 이어준다. 그렇지. 이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야.